왕초보 영어교실 제7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트리 패밀리, welcome back.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오늘 저를 처음 보신다면, welcome. 안녕하세요. 저는 타미쌤입니다. 저는 현재 김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10대이든 20대이든 30대, 40대, 50대이든 상관없이 아이들이 하나하나씩 기초부터 배우듯이 우리 어른들도 쉽게 배우자는 취지로 왕초보 영어 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총 9개의 강의 중 오늘은 7번째 시간인데요. 첫 3시간에서는 알파벳의 소리 발음들을 다뤘고요. 네 번째에서는 자음의 변화들. 다섯 번째에서는 모음의 변화들. 지난 여섯 번째 시간에서는 세 글자 네 글자 단어들과 장모음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동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크게 두 가지의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한글을 기준으로 같은 소리가 나는데 영어의 철자는 다른 다른 글씨, 같은 소리들을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한글을 기준으로 아직 다루지 않았던 소리들을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해보다는 암기가 더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 같은 소리가 나는데 다른 글씨들이 나는 모음들의 조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에서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소리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처음 알파벳을 배울 때아이에서 났던 이, 짧은 이 소리가 아니라 긴이 소리입니다. 우리 두 글자 단어들을 보았을 때 비, 미, 위 같이 이가 독립적으로 쓰였을 때 이름 소리, 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과 같은 소리들인데요. 그 소리를 같이 대표해주는 장모음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씨는 이, 이 입니다. 이 둘이 만나서 이, 긴 소리가 나게 되죠. 씨 보이다. 티, 치아들, 이빨들을 말하죠. 같은 소리가 나지만 다른 글씨인 EA도 보겠습니다. E와 A가 만날 때이 소리가 대표적인 소리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이다 라고 봤던 C 이 발음이 S E A로 쓰일 때는 바다 라는 뜻이 되죠. Teeth 치아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뜨를 빼고 T 라고 들었을 때는 우리는 T E A 마시는 차를 생각합니다. tree e-e 를 사용한 나무 라는 뜻이 있고요 treat 여기는 tree에 t 가 붙었는데 여기서는 e-a 를 사용한 할로윈 때 trick o treat 하잖아요. 제공한다, 베풀다 라는 개념의 뜻입니다. be-e b -E 라고 쓰였을 때는요. 벌이 되죠. b e b e 가 됐을 때는 비 동사 m-r-is -E 의 원형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글씨는요, 아우 소리가 납니다. OU와 OW 둘다 아우 소리가 나는데요. house, 우리가 사는 집, OU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라는 질문을 할때 쓰는 how는 OW가 들어가죠. count, 숫자를 세다 라는 뜻이죠. 여기는 OU가 들어가지만 cow, 소, 젖소를 말할 때는 OW를 씁니다. W가 섞여 있는 모음들은 100% 규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대부분이 끝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단어를 찾아보실 때 O, U, 아우 소리가 끝에 있다면 W의 확률이 더 높고요. 아우 소리 뒤에 다른 글씨들이 나온다면 O, U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다음 조합에도 같은 규칙이 정립되는데요. O, U 소리를 볼게요. O, U 소리는 O, A나 오 w가 납니다. 어? 좀 전에 우리가 w도 봤는데, 그렇죠? 오 w는 아우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오 소리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알파벳 다룰 때 오가 아, 어두 가지 소리가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는 사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Road 길을 말할 때는 o a를 썼습니다. Row 우리가 배를 탈때 젓는 노. 그걸 영어로 row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O, W를 씁니다. 학교에서 줄을 설 때도 row, 그 줄을 뜻하기도 합니다. load, 짐을 싫다. 짐 같은 뜻인데요. 이때는 O, A가 쓰입니다. low, 낮은 이라는 뜻을 쓸 때는 O, W가 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O, W는 끝나는 단어에 대부분 사용되고요. O, A는 단어 중간에 하게 됩니다. a 라는 소리도 볼게요. ai나 ay가 쓰이는데요. 이것은 저번 강의들을 잘 기억하신 분들은 어쩌면 패턴을 찾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100% 규칙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y가 들어있는 단어들은 y가 끝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wait, 기다리다 라는 뜻이죠. ai가 들어갔고요. way, 길 이라는 뜻은요. y로 끝이 났습니다. Rain 비 비가 오다라는 뜻은 ai를 썼고요. Ray 그 빛의 종류죠. 뭐 X-ray 할 때, 감마 ray든 이 빛의 종류의 ray를 말할 때는 y가 들어갔죠. o i 역시 두 가지의 단어가 쓰이는데요. oi가 있고 oy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o i 로 소리가 끝날 때는 y로 끝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Oil 기름이라는 뜻이죠. OI가 들어갔고요. joy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OY가 들어갔습니다. boil 물이 끓다. 이건 역시 OI가 들어갔습니다. boy 소년, 남자아이. o 이 소리로 끝나서 OY가 들어갔죠. 이제 두 번째로 기억니은 리것을 쭉 보았을 때 아직 다루지 않은 소리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음을 봤을 때, 기억하면 G가 떠오르시죠. 니은하면 N이 떠오르시고요. 디귿 했을 때는 니가 떠오르실 거고요. 리을 했을 때는 르, 르, L과 R이 떠오르십니다. 미음하면은 M, M이 떠오르실 거고요. 비읍 할 때는 브, B나 브, V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시옷하면은 S. s나 c. c가 두 소리 난다고 말씀드렸죠. s나 c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이응, 이응은 이응을 우리가 아직 안 다뤘죠. 이응은 간단합니다. 이응이 초성이 있을 때는 영어에서는 초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글에서도 이응의 초성 역할은 모음의 소리를 먼저 나게 해주는 역할이지. 이응의 자체적인 소리가 초성일 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 이응 소리가 초성에 나기 위해서는 모음을 바로 쓰면 됩니다. 이 포인트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응이 받침으로 쓸때응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영어에서는 두 자음이 만나서 소리를 내는데요. 그것은 n과 g입니다. 우리나라 드라마의 천국이잖아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들, 연기 라고 얘기할 때니은과 기억이 만나면서 영기 이응 받침 소리가 얼핏 비슷하게 나게 되죠. 연기라고 하지 않고 연기자가 빨리 얘기할 때는 이응 같이 들릴 때가 많은데요. 그것을 그대로 활용해서 ng를 보시면 응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어에서는 우리가 그 마지막 자음 그 소리가 조금은 나긴 하지만 응그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응그 이응 받침은 ng. 또는 nk 응크 소리로 사용합니다. 지읒은 j 하고 g 또 z 가 있죠. 치읒 ch 가 있습니다. 키읔은 c 와 k 가 있죠. 티읒 t 가 있고요. 피읖은 f 와 p. 가 있습니다. ㅎ은 h 가 있죠. 자음들은 이렇게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된것 같네요. 모음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글에서도 기본적으로 외우는 모음이 10가지가 있죠.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10개가 있는데요. 여기서 야, 여 소리가 들어간, 들어간 아이들을 빼면 아, 에, 이, 오, 우, 으, 이이 7가지가 이 있는데요. 아는 우리가 다뤘었고요. 오 소리로 어 소리도 유 소리로 다뤘고요. 오오 오 소리는 이제 오와 더 가까운 소리인데 우리가 오이 매직이 장모음을 통한 오를 다뤘었고요. 우 소리는 우리가 아직 안 다뤘는데요. 우 소리는 오 오가 만나거나 오 유가 만날 때 소리가 납니다. -o -o, T-O-O 투 또한 아니면 지나치게 라는 뜻의 단는데요 tour, 관광 등을 말할 때 쓰는 단어에서는 OU가 들어갑니다. food, 음식 같은 단어에서도 OO가 들어가고요. could, would 같은 존칭어들을 사용할 때는 OU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소리가 날 때도 있어야 되는데요. 야 같은 경우는 Y와 A가 만나는데요. yard, 마당, yacht, 요트. yarn 하품 여 소리는요 Y가 O, U를 만나거나 U를 만날 때 사용됩니다. 영 젊은 할 때는 O, U가 들어갔고요. 염 맛있어 역 맛없어 같은 소리들을 표현할 때는 U를 쓰기만 하기도 합니다. 요 소리는요 Y, O가 들어가는데요. 요요 요크 계란 노른자 등을 말할 때는 요 소리가 들어갑니다. 유 소리는요, you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wa가 원래는 w 소리가 나야 하는데요, waffle, waffle 있잖아요. 거기서만 wa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wa는 원래는 w지만 와가 가끔씩 빌려갈 수도 있다는 것. w를 봐야겠네요. w는 wa나 W-O가 가끔씩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as, want, water, war 이런 식으로 W-A는 워 소리가 주로 나고요. Wonderful 정도의 단어에서는 W-O가 쓰이기도 합니다. We 소리가 날 때가 있는데요. 이것도 짧은 위가 있고 긴 위가 있습니다. 짧은 위를 할 때는 W-I 쓰이고요. With, 같이요. 같이란 뜻의 with, 같이요. 긴위 소리로 위, E-E나 E-A, 아까 다루었던 단어들이죠. 가 쓰이게 되는데요. w e e k 일주일이라는 뜻을 할 때는 E-E가 쓰이고요. Weak, 약한이라는 뜻을 쓸 때는 E-A가 쓰입니다. 한글은 소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철자들이기 때문에 같은 소리가 나지만 글씨가 다른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글도 없는 건 아니죠. 우리가 돼 라는 말을 쓸때 아, 이를 써야 할지 아니면 그냥 오, 이만 써도 되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저만 헷갈리나요? 그렇듯이 영어에서도 이 규칙들 몇 개만 알고 계시면 영어 읽는 게 매우 편해지실 겁니다. 이 규칙들 중에 AI, AY 같이 자연스럽게 소리가 읽혀지는 것들도 있지만 OW 같이 소리가 여러 가지가 나는 약간의 암기가 필요한 단어들도 있으니 이 규칙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왕초보 영어교실 한글보다 영어 쉽게 읽기 제 8강에서는 우리가 짧은 단어들부터 긴 단어들까지 활용하면서 읽는 연습, 또 읽는 방법 읽으면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를 한글보다 쉽게 줄줄 읽으실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8강에서 아마 지금 우리가 7시간 동안 다루었던 많은 규칙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그 정리가 됨을 기대하면서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